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42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은 잠깐을 못 참고 또 주애라한테 붙었네요. 하지만 차영란은 또다시 주애라를 배신하며 죽을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주애라 차영란 모두 정말 못된 인간들이죠. 이런 악당들 때문에 화가 절로 나다가도 작품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인 남만중의 대사와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도 믿음직하고 멋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남연석과 남유진같은 쓰레기들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 정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의 남만중은 유일한 손주며느리인 정겨울을 지켜 줬습니다. 남만중은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에라를 만나서 남유진과 헤어지라는 말까지 해줬는데요. 요즘 이 작품이 다시 고구마의 내용들이 많아져서 답답해하던 차에 남만중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이에 주에라는 다시 바로 코앞에서 본인의 수관인 재벌집 며느리에입 성을 놓치게 되었죠. 남만중이 없었다면 이 더러운 악녀 주에라가 평생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뻔했습니다. 소름이 돋네요. 주에라는 정겨울의 존재 때문에 본인의 앞날이 계속 막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다 해도 정겨울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상 남만중이 절대로 주애라를 집안에 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는데요. 주애라는 이제 또 끔찍한 범죄를 실행했습니다. 정겨울이 있는 병원에 가서 정겨울의 산소마스크를 벗겨버리는 극악무도 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죄값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저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는지요. 주애라는 이제 정겨울이 죽고 자신은 남유진과 결혼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겠지요. 하지만 43화에서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이 병원에 와서 다시 산소마스크를 씌워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게다가 주에라가 마스크를 벗겨줬던 덕분에 정겨울 몸속에 있는 오세린이 깨어나면서 병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주에라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버린 나쁜 짓으로 인해 정말 무서운 사람인 오세린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이죠. 오세린은 정겨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발에도 뜨거운 물을 붓던 무서운 사람이죠. 주에라가 오늘 했던 행동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오세린이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아주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들이 펼쳐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의 오늘 행동이 그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예상해 보셨나요 정겨울과 오세린의 협동 복수작전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